아, 저쪽, 만이산 쪽, 연기 산불 엄청나게 더 크게 나네요. 지금 한두 시간 전에 났다고 합니다. 와, 엄청납니다. 저기, 근데 헬기가 하나도 안 떴어. 보이질 않아요.